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드디어 우산 영상을 올릴거고요네 올린다 올린다 했는데 드디어 올라가네요 한달이 넘은 묵은지 우산입니다 진짜 한달.. 한달 넘었음 자, 자 이번판에 우산을 한 이유가 어, 낙관사가 있어서 가지고 우산을 했거든요 낙관사 상대로 우산이 좋잖아요 자 따라가고 일단, 롤코 타고 따라가는데, 용병이가 이지점불 꺼놔가지고, 3지점까지 쭉 가네요. 어, 뭐야? 3, 3지점도 꺼져 있다고? 에? 아니, 이거 맞아? 아, 잠깐만. 에반데. 아니, 이게 4인큐가 아닌데 이게 가능해? 뭐야? 아, 잠깐만, 낚였다. 세기랄 <웃음> 와..잠깐 이걸 못 때린다고? 아..진심해봐 아..진심해봐 아..진심해봐 아..진심해봐 심리전으로 한 대! <웃음> 오케이 9시를 <웃음> 가져왔기 때문에 탕백이 바로 들어왔죠 자 탕백 아..아..까비 플래시는 웬만하면 아낍시다 왜냐면은 나중에 <웃음> 갔을때 써야기 하 때문에 아, 어, 바로 쓰네요 음..그러면은 자, 서포, 아, 재행이 아직 없기 때문에 기다렸다가 약간 보이거든요, 저기 움직이는 거. 어, 약간 실루엣 보이니까 실루엣 맞춰가지고 텔레포트 해줍니다. 위치상 굳이 플래시를 쓰지 않아도 잡을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어, 어, 무난하게 바로 잡아주고요. 오히려 낙관사가 1지점에서 4지점까지 이동하면서 시간을 끌겠다라는 전략을 사용했는데 우산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독이 된 사, 자, 상황이 된거죠. 자 그래서 앞으로 마중 나가구요. 여기 물을 안 끄네요. 일단 용병이가 강래, 가장 강력한 구출이라서 왔는데 여기까지 오면 이제 샤머니가 온다는걸 생각을 해야죠. 샤머니가 구출 오는거 보였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약간 앞쪽에 탕백? 아 텔레포트? 를 해줍니다 왜냐면은 이제 큰집 쪽에서 샤머니가 해독끼를 돌렸기 때문에 큰집에서 샤머니가 올거라는 예측을 한거죠 용병은 계속 해독끼 돌렸으니까 구출 안오는거 알고 어 나이스 공속이 빨라가지고 한대타기 성공했고 요거는 약간 플래시 써가지고 앞질러서 아 가고요 음, 흠 플라잉 썼지만 마무리가 됩니다 올거야 오늘 바로 앞에다 묶죠 이쪽 탕에다가 어차피 해독 견재갈 필요도 없는게 어.. 새거가 남아있는거라 상태로 쭉쭉 끌고 가면 되는데 어 방금 저 용병 보였죠? 용병 봤어요 용병 보였으니까 어.. 실금슬금 몰래 몰래 못 보는 쪽 해놓고 가서 평타! 아, 나이스! <웃음> 자, 그리고 서폰. 서폰 한 척, 서폰 한 척, 서폰 한 척. 진짜 하기 심리전! 와, 바로 구해버리네. 약간 사증하면은 어, 손떼가지고 잠식되는 경우도 있는데, 아쉽구요. 한자내리도록 위도. 방금 페이크 통하지는 않고요. 요거는 판자 부수고, 부수고 엉덩이 쓰러져 있을 때까지 약간 여, 기회가, 여유가 있기 때문에 300으로 캔슬 아 캔슬 아드레 라우리를 시켜줍니다. 자, 빨리 묶어주고. 어, 뭐야? 뭐야? 뭐야? 어, 깜짝이야! 에? 해독기 누가 돌려? 잠깐만. 아, 예? 아니, 아니 이, 이 사람들이? 아니 굴상이가 <웃음> 여기 있다고? 이상한데. 일단 청소 3개다 썼기 때문에, 어. 무빙, 무빙, 무빙. 오케이. 형사. 아, 뭐 하시는 거죠 지금? 음. 너무 아니한거 아닌가요? 거의 단포기가 아닌가. 음. 자, 탕백, 아, 빗나가고, 저기 앞쪽에 도끼를 용병이가 돌리고 있는 거라, 이거는 반축 했다가 잡아주고, 용병이 아댔을 거기 때문에 약간 어, 재행 해주는 척, 기다렸다가 잠시기 곧 되기 때문에 기다렸다가 탕백, 음, 마무리로. 우 길로 마무리가 되네요. 지지. 아 뭐야. 아 불쌍님까지. 약간 풍소 더 쓰고 싶은 마음이 좀 스며드는 것 같은데. 아 아니네요. 깔끔하게 올 길로 지지가 됩니다. 음. 음 뭐야 136별? 음. 아, 무시무시하네요. 네.